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뇌건강에 정말 좋은 뇌기능을 좋게 해주는 검증된 세 가지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너무 많은 영양소들이 있지만 이런 영양소들 말고요. 필수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양소 중에서도 이세 가지는 정말 뇌기능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뇌기능에 좋은 검증된 세 가지 필수 영양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뇌건강에 좋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관련된 한 가지 연구 말씀드리면 요 2013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모아서 리뷰한 리뷰 논문으로 실렸는데요. 프랑스에서 연구된 연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생선 섭취를 일주일에 두번 이상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인 경우 또 68세 이상이면서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선산 섭취를 많이 하신 분과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생선을 많이 섭취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을 35%나 낮출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는 요 미국에서 된 연구인데요. 76세 이상의 899명 어르신들 대상으로 약 9년간 추적관찰을 하면서 밝혀진 연구입니다. 혈중의 DHA 농도, DHA 아시죠? 오메가3가 EPA, DHA가 대표적인 거죠. 이 DHA 농도를 어, 측정하고 이것과 함께 치매의 위험도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혈중 DHA와 치매 위험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혈중 DHA 농도가 가장 높은 상위 그룹이 가장 낮았던 하위 그룹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률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요이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 어, 치매로 가기 전 단계죠 아직은 어,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정상도 아니시죠 경도인지장애가 있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EPDH a 합을 그러니까 오메가3 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에서 1.7g을 꾸준히 먹었더니 어, 그렇게 드신 분들에 한해서 회상력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개선됐다는 라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CDC에서 권고하는 즉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는 그만큼의 최소한의 생선을 좀 드셨으면 좋겠다 그 양은 바로 일주일에 세번 이상의 생선을 섭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섭취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뇌 건강이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메가 3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우리는 비타민 D 그러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뼈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어,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뇌 기능 건강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뇌과학 저널에 실린 내용을 보면 그 호주 퀸즐랜드 대학 뇌연 구소에 토마스 번 교수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비타민 D가 뇌의 신경세포 주위에 있는 그 연결망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어, 다자란 쥐를 대상으로 비타민 D를 제거한 식사를 어,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에서 비타민 D를 완전히 제거한 거죠. 그리고 약 20주가 지나니까 이 쥐들의 뇌에서요, 그 기억 중추라고 알려져 있는 해마, 이 해마의 신경세포 주위의 그 연결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망이 줄어든 그 쥐들은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확실하게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한 그런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양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사실 마그네슘 제가 많이 얘기 드렸는데 마그네슘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우리 근육도 이완시키고 또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마그네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있어야만 우리가 활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뇌에도 좋다는 것이죠. 2016년 알자이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되어 있는 약 50세에서 70세 사이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위약 그러 그러니까 가짜 약을 드렸고요 한 그룹은 마그네슘을 투여하였습니다 하루에 약 1500mg에서 2000mg 정도 투여했는데요 여기서 이 용량이 이제 많은 것 같지만 이 마그네슘은 킬레이티드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이아미노산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그네슘 자체의 용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위약 그룹, 한 그룹은 이 마그네슘을 투약한 그룹을 약 12주 동안 관찰하면서 이분들의 인지능력을 살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위약그룹에 비해서 이 마그네슘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확실하게 인지능력이 향상됐고요. 그 다음에 인지능력의 그 오르내림 그러니까 즉이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인지능력을 골고루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어,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그네슘은 우리 뇌기능을 좋게 해가지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마그네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그네슘은 아니었고요. 좀 특별하게 제작된 뇌로 좀잘갈수 있는 마그네슘,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킬레이티드된 어, 마그네슘 경우가 흡수가 더잘 된다고 되어 있고 이런 트레온산 마그네슘인 경우에 특히 뇌에 잘 흡수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이런 것을 좀 만나보기 어려운 것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많은 음식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시마라든가 또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도 그 자체가 유기산과 결합된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뇌로 좀 흡수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뇌기능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필수 영양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두 번째는 비타민D 세 번째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영양소 여러분들 잘 챙기셔서 우리가 자꾸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이세 가지 영양소 잘 챙기시면서 더 건강한 뇌기능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